안녕하세요 펴맞은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12세대 CPU 쓰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꿀과 같은 팀 영상입니다 일단 저와 함께 게임 플레이 한번 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상구시드 토탈 워예요 요거램6000 오버하고 12900K 썼고 3080을 사용해서 프레시디에서 상업으로 플레이 해볼 텐데요 이정도면 은 진짜 안들어가는 게임이 없는 뭐 300만원 넘는 고사양 핏이죠 여기서 상국지토탈오로플레이하 어떻게 될까요? 잘 들어가야 되겠죠 뭐 성자님 예전에 올린 리뷰 보니까 상국지 토탈은 이정도 사용이면잘 들어가요 더라고 프로비라도 100프레임 이상 뽑히는 것 같던데 한번 볼까요? 자 일단 플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어, 평균 프레임은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1% 최소 프레임이 개박살납니다 엄청 이렇게 프레임레이트가 튀죠 일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아래 막 튑니다 막 끊기는 게 너무 심해요 잔렉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스타트, 스타터링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증상이 눈앞에 계속 보입니다 그러다 또 잠시 나아졌어요 근데 좀 있으면 또 다시 이렇게 막 끊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12세대는 피코와 이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봐요 또 끊기죠 10세대 CPU는 이전 세대와 다르게 이렇게 긴 코어에, 뭐 외곽에는 맴컨이 있고, 뭐 중앙 부분에는, 위에는 p c i 가 있고, 이쪽에 메인 코어가 있는데요. 메인 코어 요게 P 코어입니다. 일반적으로 대탑에 많이 쓰는. 그럼 밑에 보면은, E 코어라는 게좀 붙어 있어요. 코어가 좀 작아 보이는 거. 그런 코어가 붙어 있습니다. E 코어. 이게 뭐냐면, 이코는 에피션트 코어라고 하는 효율적인 코어, 피코어는 퍼포먼스 코어라고 하는 고사양, 고성능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거는 보통 노트북 같은 거, 저절로 노트북 같은 거, 모바일 시스템에 많이 사용하는 코어고요. 요 위에 거는 우리가 보통 데탑에 쓰는 코어입니다.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위에 코어에 힘을 주고 돌려야 게임이 잘될 거고요. 멀티 성능이 필요할 때는 보조하는 이 코어까지 다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유리하겠죠. 근데 이게 윈도우 10에서는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윈도우 10 업데이트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. 지금 일단 최소 프레임 박살 난거 봤죠? 보고 우리가 자, 작업 관리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작업 관리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세부정보란 있습니다. 세부정보 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 내가 돌리고 있는 게임을 볼수 있어요. 사공치 토탈화 쓰리 킹덤 보이시죠? 여기서 우클릭 하시면은 선호도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선호도 설정에서 딱 봤을 때 모든 프로세서가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니라 0123456789101 121314 1 15까지 돼 있어요. 그럼 0번부터 15까지만 총 16개 코딱 피코를 이렇게 자동 할당을 해놓습니다. 그러니까 게임 돌릴 때 네가 피코어쓸수 있게 윈도우 1 0이 똑똑하게 잡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저렇게 잡아두면 스케줄러가 정상 동작이 안하는 게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처럼 막 끊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모든 코어로 체크해서 이 코어까지 싹다 할당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총 24개의 코어를 다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방금 했습니다 하고 또상호주 토탈을 돌려볼게요 상구시 토탈어를 이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은, 방금 전에 분명히 최소 프레임이 막20몇까지 밖에 안 나오고, 평균도 많이 떨어졌죠? 네. 여기서 벤치 돌리면은, 그 증상이 없어질 겁니다. 저는 이미 해봤으니까 알아요. 한번 같이 보죠. 처음에 녹화 딱 누를 때 살짝 끊김만 있고, 그 뒤에부터는 아까 같은 그런 끊김이 없을 거예요. 자, 이제 녹화를 눌렀고, 이스시 누릅니다. 어, 어때요? 그래프가.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쭉 가죠? 아주 잠시 튀는 구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1% 프레임이 어때요? 아까는 20 몇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140, 130 얼마 나오죠? 아까처럼 막 이렇게 그래프가안 튀죠? 장끊김 스타터링이 보이나요? 보이지 않습니다. 올코를 어다 사용하게 하니까 삼국지 토탈라가 끊기지 않고 플레이가 됩니다. 이거는 삼국지 토탈라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뭐 이런 게임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. 제가 모든 게임을 다 얘기할 수 없어서 다 해보진 않았으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삼국지 토탈화가 그렇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지만 음, 이거 외에도 그런 게임이 좀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방금 전처럼 설정을 변경해 을 보십시오 해결되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서로 공유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없대요 하나도 안기고잘 플레이가 되죠 이게 음, 원래 그 게임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런 피코 이코가 따로 있는 cpu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개발했다면 은 스케줄러 분배가 잘 됐을텐데 임의적으로 저렇게 설정 변경해서 피커에 몰빵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동작이 되지 않는가 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그건데 뭐어디까지나 추측이고 무슨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해결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든 코를 다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바꾸시면 된다는 거 근데다가 팁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끊기는 게임이 있으면 뭐다? 이렇게 올코어 사용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팁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OBS로 방송을 한다고 쳤을 때 OBS에서 E코어만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원컴 방송하는데 P코어로 게임을 돌리고 E코어로는 방송만 하게 하면 은 아무래도 게임 프레임이 좀더잘 나올 겁니다 그렇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게임을 끄고 나갔을때 화면이 금방 안 바뀌는데 아까 똑같은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메인 컴퓨터로 보여드릴게요 메인 컴퓨터 어 제가 이걸로 방송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세부정보 들어가시고 자 이거는 AMD PC인데 AMD PC는 이 코어가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인텔 12세대만 그렇습니다 이게 쭉 보면은 제가 지금 아마 녹화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 보일 겁니다. 요거 보이시죠? 알리 센트럴에 적혀 있는 거. 요거에다가 프로세서 선호도 설정 딱 눌러서 코어를 만약에 인텔 CPU라 고 그러면은 하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. 이 코어가 1 7,600개는 몇 개죠? 네 개죠. 뭐네개 있으면은 그네 개만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. 다 빼고. 그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이 코어에만 할당이 되겠죠. 그래서 위에 건 고스란히 게임하는 데쓸수 있고, 뭐이 코어만 할당해서 쓰는 거를 볼수 있을 겁니다. 성진님 그거 어떻게 확인하나요? 어, 프로세서, 예, 성능 보면은, 어, 지금 꾸준히 게임 만약에 녹화했다고 쳤을 때, 이 뒤에 코어만 갈구는 걸 그래프로 볼수 있을 겁니다. 1, 2 코어는 당장 이제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하가 좀 심할 텐데, 중간에 0, 1, 2, 3, 4, 5, 6, 7, 8, 9 중에서 이정도 쉬는 게 보이죠 또 뒤에 두 개만 갈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코어를 할당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별로 몇 코어를 할당하느냐 아니면 효율적인 코어는 게임에 고스란 할당하고 비효율적인 코어는 다른 딴자가 봤는데 뭐 웹서핑 한다거나 유튜브 본다거나 뭐고운데 할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윈도우 10에서 여러분이 코어를 마음껏 할당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오늘의 팁이었어요. 12세대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, 혹은 12세대 잔렉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사실 제일 편한 거는 윈도우 10이 쓰면 돼요. 윈도우 10이 쓰면 은 이런 이상지상이 좀 덜합니다. 하지만 윈도우 11은 뭡니까? 윈도우 10 대비 나온 지 얼마 안된 OS라서 기본적인 버그가 많은 OS입니다. 쓰기 불편하겠죠. UI도 많이 바뀌었고요. 그래서 윈도우 10을 나는 그냥 고사나에 쓰고 싶은데 저는 식으로 일부 게임이 내기 생긴다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방법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떤가요? 그 외에도 다양한 팁이 있다면 여러분도 공유 한번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여러분 빠이빠이!